안녕하세요. 사진 진실을 보다 첫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사진과 함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가입니다. 평소 사진이 좋아서 사진과 함께 삶을 살아온 시간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사진 여가 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 사진에 대한 좋은 자료들은 넘쳐나지만 진정으로 사진에 필요한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카메라에 대한 기능과 기술적인 테크닉만이 사진작업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진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70이 다된 삶을 살아오면서 사진과 함께한 시간들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준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 깨달았으며 사진에서 보는 작업은 나의 의식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켜 주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제까지 사진작업을 하면서 겪은 나의 경험들입니다. 물론 나의 주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지만 여러분의 사진작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려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번째 이야기 사진 진실보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널리 보급되어 일반 사람들도 쉽게 사진작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하던 필름시대에는 필름현상과 인화과정이 상당히 어려워 학습과정을 통해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이러한 과정들이 빛이 없는 암실이라는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에 일반인들이 사진에 입문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제가 대학과 대학원 시절에는 사진 화학 수업이 별도로 있어 필름에서부터 이나지까지 수많은 데이터 사료들을 밤을 새우며 만들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가 세상에 나와 암실이 아닌 밝은 명실에서도 사진에 대한 모든 작업들이 가능하기에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사진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고 쾌적한 작업 환경 속에서 사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사진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사진작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사진작업을 중도에 포기해야만 하는가? 그러면 중도에 사진작업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왜 사진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의 주제가 바로 우리는 왜 사진을 하는가? 입니다. 사지를 하는 이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스스로가 찾았다면 우리는 중도에 사진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평생동안 사진작업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왜 사진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나에게 당신은 왜 사진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답으로 그냥 사진이 좋아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진을 하는 이유에 대한 저의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을 한다는 것은 보는 작업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이 사진을 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방법을 배우고 터득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사진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삶 또한 풍요로워진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화쟁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도 바로 보는 작업에 충실한 자로서 천재적인 예술성과 함께 많은 좋은 작품들을 세상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다음 시간들을 통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